안녕하세요 꺼비부동산의 이번주 부동산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업무타워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GBC라고도 하고 흔히는 GBC라고 부르는데요 2014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전부지 입찰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500억원의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7천만원 가량이었고 실제 구매액은 평당 4억원을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부동산으로 전환했다는 비판에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 8조원 이상 증발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그 부지의 공시지가는 50% 이상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의 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의 지가 상승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상승될 곡선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GBC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연관 사업들이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GBC 주변도 마찬가지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BC는 총 105층으로 현재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보다 층수는 적지만 높이는 569m로 롯데월드타워의 555m보다 높습니다. 준공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건물로 등극하게 됩니다. 흔히들 마천루라고 하죠. 기존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에서 세번이나 고배를 마셨는데요. 지난 7일 최종 심의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수장이 기획을 하고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gbc의 진행 가속화를 명시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gbc 그 자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수건 사업이지만 gbc를 포함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라든지 더 나아가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마이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과 잠실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상당히 속도가 붙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GBC의 부지 명칭이 현대자동차 부지인데요. 이 부지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층 사업뿐 아니라 공연장과 전시관 및 호텔도 함께 구성이 됩니다. 공연장은 약 2천석 이상의 규모이며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테마에 맞춰서 전시, 컨벤션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의한 사업진행이기 때문에 대형 교통호재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GBC도 한국경제의 획을 긋는 하나의 거대한 건설사업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큰 의미를 GBC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크기 자체가 엄청납니다 GBC를 중심으로 반경 700m의 총면적 1제곱킬로미터의 크기에 탄천을 건너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역을 포함하는 크기로 역사만 해도 2호선의 삼성역, 9호선의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그리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종합운동장역을 품고 있습니다.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을 잇는 지상공간 일대를 공원화하고 차량통행을 지하화하게 됩니다. 영동대로는 지하 6층까지 구성이 되는데요. GTX A노선과 GTX C노선 역사가 지하 4층에 위치하게 되고 위례 신사선은 지하 6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위례, 성남, 동탄, 금정으로 뻗어나가고 북쪽으로는 의정부, 일산, 김포로 연결이 되며 서울 지하철 최고의 이용률을 보유한 2호선과 황금노선 9호선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 창동역으로 연장이 되는 KTX 노선과 GTX-D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남부광역급행열차까지 구축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허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GBC의 심의 통과 소식과 올해 상반기 착공 전망은 강남 신도심 구축의 첫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간 자본 투자를 확보해야 하는 난관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라는 지리적 가치를 감안했을 때 무난하게 극복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한가지 특징을 보면 자연친화적 컨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현 서울시장의 성격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런 컨셉은 국제 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집니다. 지하화하는 영동대로의 지상부는 공원 및 광장으로 구성되게 되며 자연 태양광을 흡수해서 지하로 스며들도록 하는 첨단기술 라이트빔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지하 4층까지 햇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역을 거쳐 한강까지 보행교를 조성해서 보행 중심의 동선로를 기획해 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강변과 탄천은 자연생태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수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로 63만여 하루 이용객을 보유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 역할을 하면서도 지상으로는 강남 최초의 자연친화 광장문화를 열고 생태공원급의 대규모 천연공간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서울특별시가 1도심에서 3도심 체제로 변경되었고 그 중에 강남 도심을 삼성역 인근으로 잡고 있는 상황임을 볼때 기존 강남역을 시작으로 하는 테헤란로 중심의 강남 랜드마크가 삼성과 잠실로 이어지는 영동대로 중심으로 바뀌어서 강남의 신도심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와 대한민국 최고의 상업 업무 인프라를 가진 기존 화려한 현도심 강남의 위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겠지만 탄천과 한강까지 품은 국제적인 교류지구이면서 핵심 교통인프라를 대거 포함하게 되는 삼성역 인근은 2025년 이후 강남의 대표적인 도심으로 성장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의 핵심 추진 사업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5년 그 이후 삼성역 중심의 강남 신도심으로 재편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스트 분당 또는 포스트 판교에 대해서 신규 교통망을 살펴보면서 또 과거 강남 업무 인프라의 형성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